안녕하세요 사과나무입니다. 음 인연이랑 공백기가 있었는데요, 그냥 마냥 놀고 있었던 건 아니고, 어, 제 나름대로 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 실험에 대한 어, 저 나름대로 답을 좀 얻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동영상으로 좀 같이 공유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동영상이 지금 셀프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뭐 기타 등등의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어, 오늘 그 첫번째 시간은 바로 에어 컴프레셔 인데요. 어, 오늘은 에어 컴프레셔의 구조와 사용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제품은 제가 3년 동안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저희 분신가토 어, 같은 아이죠. 제가 공구를 워낙 사랑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 아이인데 무게는 19.7kg예요. 어, 그냥 평지에서는 이렇게 끌고 다니면 되고요. 계단 같은 거 오르내릴 때 잠깐 씩 들어야 되는데 저는 음좀 제가 여자분들에 비해서 힘이 센 편이라 크게 무리가 없었어요. 이렇게. 근데 뭐 잠깐 옮기는 거지 오래 들고 있으라고 하면 물론 힘이 들겠죠. 어, 모델 넘버는 KAC20S라는 개양 어, 조용한 컴프레셔고요. 무게는 19.7kg이고 탱크 용량은 24리터. 어, 제가 가지고 있는 개양 조용한 컴프레셔가 조금 슬림해서 보관은 용이한데 혹시라도 힘이 딸려서 어, 요 콘크리트 턱카를 사용하지 못할까봐 음, 힘이 좀 약해서 덜 박히거나 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요 어, 무리 없이 작업을 모든 작업을 끝냈어요 괜찮습니다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하나 구조를 살펴볼 텐데요. 제일 먼저 이 부분, 철제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에어 필터예요. 에어 필터라서 뭐 불순물도 걸러주고 소음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결착이 돼서 오지 않기 때문에 시계방향으로 결착을 하면 된답니다. 제가 좀 실험정신이 투철을 해서 요 제, 요거를 요 제거를 한 상태에서 컴프레셔를 가동을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일반 컴프레셔처럼 그렇게 소음이 심하거나 이러진 않지만 어쨌든 소음이 체결했을 때고 안 했을 때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기 보면 전기 콘센트가 보이고요. 이쪽 부분에 온오프 스위치가 위치해 있어요 전원코드를 콘센트에 꽂은 후그 다음에 오프에서 오토온으로 스위치를 돌려서 작업을 해주면 되고요 모든 작업이 끝나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는 콘센트를 빼기 전 오토온에서 반드시 오프로 스위치의 방향을 돌려주고 난후 콘센트를 제거를 해 주어야 된답니다. 그리고 보관 시에는 반드시 탱크 안에 이 압력을 제거해 준후 보관을 해야 되는데요. 요 오토옴 바로 밑에 보면 안전벨브라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거를 갖다가 앞으로 잡아 당겨서 탱크의 압력을 완전히 제거해 주어야 하고요. 어, 그럼 탱크의 압력이 제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할까요?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탱크의 압력을 나타내는 게이지예요. 요 옆에 거는 출력 게이지고요. 출력 게이지 표시부와 압력 게이지 표시부 바로 위에 옆에 보면 여기 빨간 밸브가 보이는데요. 요 밸브가 출력 압력을 조절하는 밸브 예요 그렇기 때문에 밸브를 마이너스 방향으로 돌려주면 에어가 점점 약하게 나오고요 플러스 방향으로 돌려주면 에어가 강하게 나오겠죠 출력과 압력 그 공기압을 조절하는 밸브 바로 밑에는 어. 호수를 연결하는 곳이 있어요. 호수는 에어 컴플레셔 전용으로 보시는 것처럼 양쪽 끝에 카플러가 장착이 된 제품을 어, 어, 사용해 주어야 하고요. 저는 코일 형태로 감긴 제품과 일반적인 호수의, 어, 호수 모양의 제품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폴형태 호수, 요게 10m인데 요게 사용하기가 편하고 보관도 편하더라고요. 엉키지가 않거든요. 호수를 컴프레셔와 한번 연결을 해볼 텐데요. 바로 요 얄쌍한 부분이 컴프레셔와 연결이 되는 부분이랍니다. 카플러를 뒤로 밀어준 후 그대로 넣어주세요. 뺄 때도 카플러 뒤로 밀어서 빼기. 카플러 연결해 주고, 요 뭉뚝한 부분이 에어 공구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여기 뒤에 보면 마개가 보여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사용하고 나서는 반드시 요 마개를 닫아주어야 되겠죠? 요거 이렇게 연 다음에 이거를 마찬가지야 살짝 밀어서 체결해주기.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저는 보통 한 개의 공구를 놓고 사용하지 않아요 라인 가플러라고 있는데 요거를 갖다가 요 제품이거든요 얘는 자동인데 요 제품을 해서 두 개의 가지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요 이렇게 되고 얘는 원터치라 그냥 놓기만 하면 돼요 밀지 않고 요렇게 해서 한쪽에는 뭐 사이 타카를 쓰고 이 쪽에는 또 다른 호수를 연결을 해서 F30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타카를 사용하고 있답니다. 에어 타카는 사용하기 전에 오일을 한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사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오일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오일은 타카를 구입할 때 같이 동봉이 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맨날 맨날 사용하시면 맨날 맨날 뭐 떨어뜨려 주면 되고 저는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한 방울씩 살짝 떨어뜨려 주고 있답니다. 컴프레셔 하단에 보면 매주 수분을 제거하여 주십시오 라는 문구가 보이고 바로 밑에 자그마한 밸브가 보여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수분을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요. 어 당연히 수분을 제거할 때는 내부 압력을 모두 제거한 후 하셔야 되고요 내부 압력이 있는 상태에서 얘를 돌려버리면 공기가 압력이 일로 빠지게 되겠죠 반드시 내부 압력을 제거해 주는 밸브를 돌려 하고요 만약에 내부 압력이 있다 싶으면 표시부를 통해서 확인이 되겠죠 탱크 압력 표시부에서 어, 압력이 있는 걸로 나온다 하면 여기 안전 밸브를 앞으로 당겨서 탱크에 내부 있는 압력을 모두 제거해준 후 밸브를 열어서 수분을 제거를 해주면 된답니다. 그런 다음 다시 볼 밸브를 잠가줘야겠죠? 제가 가지고 있는 타카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은 나중에 이 다음 시간에 가지기로 하고요. 오늘은 코드를 꽂고 사용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전에 스위치가 오프에 있는지 확인을 해줍니다. 만약 오토온에 있다면 스위치 방향을 돌려서 오프로 바꿔줘야겠죠? 아참 그 전에 수분 빼는 거 잊지 않으셨죠? 그리고 오일도 넣는 거 잊지 않으셨죠? 핸센트를 꽂아준 후 스위치를 오프해서 오토온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충전이 다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그럼 이제 사용을 하면 되는데요. 저는 사이타카를 합판에 한번 박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작업이 끝난 후에는 스위치를 오토온에서 오프로 스위치를 전환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 콘센트를 빼줘야 되겠죠? 아직 내부에는 공기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내부에 공기가 남아있는 것은 탱크의 압력을 표시하는 표시부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보관을 해야 되니까 앞에 공기를 다 빼야 되겠죠 안전벨브를 앞으로 잡아당겨서 내부 공기를 다 제결을 해볼게요 게이지가 내려가는 게 보이죠? 오늘은 에어컴프레셔의 사용방법을 아주 간단하게 구조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어, 정말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음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저처럼 셀프로 집을 고치거나 인테리어를 하는 많은 대한민국의 셀프인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